자 오늘부터 시작될 단편은 아니고 단편같은 장편 지구용사 김춘식 화면을 괜히 느낌있게 꾸며본 지구용사 김춘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스토리와 모두의 눈물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그의 서사 랄까요? 그것을 위해 이 생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없는 지구용사 김춘식 일단 저 혼자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오염당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몬스터들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엄청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론클래릭 당신은 누구죠? 어? 잠깐만 나 이거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네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일반적인 마인크래프트 말고 더 타이탄스 이거를 해나갈 겁니다 론? 미안해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더 안전해 론날 믿어 이렇게 되면 협곡을 찾자고 참고로 지금 버전은 1.7.10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버전인데 또 재밌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보았어요 1.70 버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마인크래프트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1.7.10 버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모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랬던 시기 어? 이 게임이 나왔네 마인크래프트엔 없나? 있어 어? 이 애니메이션이 나왔네 마인크래프트에 있나? 있어 그러니까 모든게 다 마인크래프트에 있었던 그런 시기 그게 바로 1.7.10 이었습니다 요 근처에서 이제 좀비 소리가 그죠 들리죠 들리는데 요쯤을 파가지고 아 역시 음, 동굴 하나 있죠 사실 이때는 정말 내가 참 마인크래프트를 잘할 때였어 <웃음> 이때 이후로 너무 많은게 변해왔다고 지금까지 쟤왜 이렇게 잘어왜 이렇게 잘 치지? 쟤 뭐야? 쟤 뭐야? 이게 저 뭐야? 아 뭐야 너? 와 목이 없어. 뭐야 이거? 그렇지. 와, 씨 뭐지? 어 뭐지? 뭐지? 돌은 왜 들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어! 도와줘요, 지구용사 김춘식. 팀, 춘, 식. 됐다. 어, 안 죽어. 도전 과제를 싹 보면은 여기에 9 파츠 코퍼, 1 파트 팀. 갑자기 실버 피 c PC, 실버 피 c 가 그거잖아요. 막 엔더 갈때 막. 막 이러는 애막 존벌레 존벌레 걔네를 갑자기 죽이라 그러네 음. 일단 뭐 요런거를 해야지 이제 지구용사로 거듭날 수 있나봐요 아무튼간에 어나왜 피가 늘었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어? 뭐야 이거 레벨 올리면 피느나? 늘었다 어? 레벨 올려면 피가 는다 와! 어 나이스!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셋이게 구리 이니야 구리? 코이 맞지? 맞네 뭐야? 아 배고파 배고파서 이거, 이거, 옛날 버전은 이거, 이거, 잠깐만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뭐야, 왜 저래? 제... 안 돼. 야, 거미 좀 치던데? 안 돼. 내 아이템. 으아! 오지 마, 씨! 얘들아, 얘들아. 고기 나왔어? 아. 고기, 고개... 아. 화살, 화살. 아! 수영 안 되지! 옛날 버전 수영 안 돼! 포장돼있네? 게이드 뭐야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아 맞다 이거 170 게이지 없어 게이지 없어 게이지 없어 미친듯이 패도 돼 미친듯이 패도 돼 나야 이거는 이것대로 약간 기술과제인 것 같고 요쪽이 이제 진짜인 것 같은데 어. 와이트를 죽여라 앵? 어. 굴? 스트롱 스파이더 골든 가든? 렌지 근데 이 골든 가드라 그러니까 사막 쪽에 사막 신전 같은 거 찾으면 하나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쪽은 이제 약간 눈 같고 근데 사막이 저쪽 뒤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뭐야 근데? 오! 개꿀 잠깐만 저쪽에도 있었어 야 이거 길거리 다니면서 밤 되기 전에 저거 다 부숴놔야겠는데? 어 근데 밤에 와야되나? 골든 가드 걔 만나려면 밤에 와야되려나? 신전은 찾았는데 일단 물건은 훔치고 그 다음에 생각할까? 어?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열려있지 여기는 아이씨 뭐야 진짜 어디에나 있네 얘네는 따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음. 그렇지 근데 골든 가드라고 하기에는 뭐야 이거 블레이드 시드가 뭘까? 엥? 이럴 수가 용사로서의 나의 모험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버렸다고 할수 있는건가? 허니? 아, 나야? 일단 털건 근데 다털었어 일단 다 털었고 밤이 됐어 이제 밖에 나가서 골든가드라는 애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 뭔가 지형들을 좀 찾아놔야겠는데? 사막마을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와, 부딪히고 있어. 미친, 오씨,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그렇지, 어, 제가 설마 골든 가드. 오씨,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오씨, 오씨, 쫄부터, 쫄부터, 쫄부터. 아, 오와, 와, 와, 와! 아 뭔가 쏘는... 아니었고요 어 아니었고 아 어씨 왜 이렇게 세어 뭐야 왜 이렇게 야 너무 자주 쏘잖아 방금 뭐 나오지 않았... <웃음> 얘도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긴 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누굴 찾아서 해치워야 되나봐 결국에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나봐 내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해야되는 용사의 운명 그것을 타고났다 먼 과거에 있었다던 지구용사 김순식님의 의지를 담아왜 이렇게 안죽어 골렘이다 골렘 어? 어? 굉장히 점프력이 좋은 사람이 살고 있나? 어! 아니 잠깐만 이거라면? 이야! 이거 진짜 성장형 드라마네. 지금 보니까 이게 점점 강해지잖아 사람이. 키우는 맛이 있네, 뭔가. 저번에 좋아요 미션 거니까 3000개 그냥 뭐하니 1시간이 넘어버리더만 여러분. 이거 약간 그렇게 하자. 동료 모으자, 동료. 이번에는 그러면은 좋아 6000개. 6000개 걸고 동료 용사 하나 모아야겠다.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렇게 난리가 뭐야, 여기 왜 너네 뭐야? 왜.. 너네 뭐야? 너희.. 왜.. 너네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났어? 마을에? 왜 한집에 다 모여있어? 어? 어, 일단 있어봐요 저기 있다. 어? 에너지 떴어. 뭐야? 어디 있어? 잠깐 그리고 이게 나 캐야 될것 같. 나 이거 가도 돼 근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무섭게. 오시 깜짝이야. 자, 일단 캐보자. 겁은 좀 나는데. 맞다. 주석, 이걸로 이제 동 만들 수 있고, 저것도 캐놔야지. 어, 이거 용암도 한 바구니를... 몰텐 연료. 이것도 약간 무슨 석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연료라 안 돼요. 연료? 어, 없어졌어. 에너지 빠가. 뭐야? 아, 뭐야, 이거. 내가 찾아갔어야 되나? 무조건? 아까 떴던 대로, 어, 뜬다. 아, 저기 어딘가 있는 거네. 어! 쟤다. 그냥 딱 봐도. <웃음> 그지? 나 용사초 케빈. 지용춘의 가호를 받아. 전혀서 오늘 무찌른다 일단 주변 정리 <목소리> 너는 왜 <머리가> 났니? 오. <목소리> 우와! 아 으아! 머리가 아니아와오 쉣! 소리봐! <목소리> 아 와, 뭐야? 이거, 와와 미친... 이래서 내가 아까 용암 풀려 그랬는데, 근데 별거 아니야, 움직인 별거 아니야. 와 소리 이상해, 소리 싫어. 우와. 알았어, 알았어. 다 갈아버려, 다 갈아버려. 우와,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언제까지 아퍼.. 15초? 이런 미친 15초.. 아이씨.. 우와 우와 미친! 우와 잠깐만.. 오우.. 오호..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가.. 야.. 야.. 어.. 어.. 어.. 스트롱 스파이더! 으아 어. 스트롱 스파이더도 어디선가 나왔다! 쟤 뭐야.. 쟤 어디로 오는건데.. 좋아 좋아 거리 잡혀 거리 잡혀 한 대만 좀 죽는다 이거 어 미쳤네 그냥 어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올라왔어 으아! 죄송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의 팔이 다 저게? 지구는 멸망했다 아니 이 자식 이거 불에 타는 녀석이었어 좋았어 한대 쳤어 한대 쳤어 한대 쳤어 한대 쳤어 아 두대 쳤어 두대 쳤어 죽어라 아 설마 막타 사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문제인 게 작업대 업적 이런 것도 되게 늦게 뜨는 거 봤지. 이거 좀 불안하다. 죽여도 이거 안 깨지는 거 아니냐? 이거 용사가 될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댓글에다가 그런 거를 좀 써주세요. 지구 용사 김춘식의 발자취를 쫓기 위한 용사 추천. 멤버 한 명과 그 이유. 그 다음 좋아요 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아요 6천개 차버리면 은 이제 댓글을 싹 보고 제일 많이 언급된 용사 한명 데려오기 근데 춘식이 난데 김춘식 본인을 부를 순 없어요 아직 다음 시간에 계속 요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